지금 뭘 하면 돼? 이제 그냥 귀신을 만나고 귀신한테 쫓겨서 집에서 탈출하면 돼 롤시방으로 다시 가볼까? 그리고 이제 탈출... 이제 딸의 귀신을 타고 탈출하면 되는 거잖아 음. 다시... 여보, 어? 어? 이게 아무도 없구나 여보. 이게 원래 이 배경음악이 들리는 거면 뭐가 나타날 징조거든? <놀람> 위에서 쿵 소리가 난 건가? 뭐가 징조가 생긴다, 그치? 막 정국 움직이고 <놀람> 음. 러신이. 루시 이제 보고 싶다 아 <웃음> 어, 루시야 나이스 어야 명호 잘, 잘한다 총각 귀신 좋아하세요? 총각 귀신? 총각 귀신 좋아하냐? 총각 귀신 누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할래? 좋아,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에 따라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 총각 귀신 좋아 안 좋아? 불쌍하게 아, 하 좋다고 할까? 명호 어때? 난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2대2 좋아, 좋아. 3대 응. 좋아요 총각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총각기신님의현석이형맞 녀석이 이 있는 녀석이 있이있이 있는 녀석이 있는 아이 있는 녀석이 있는 녀석이 있는 녀뭐이 있는 녀석이 있는 이거막그 질문 답하면 막 그거잖아 뭐. 음식 주고 옛날에 저번에 그랬잖아 이거 그러니까 아닌가 봐. 내형잘 도망친다. <웃음> 나였으면은 무서워서 여기가 어디야해서 못 왔을 것 같아 여기. 저 질문이 더 싫어. 지금 몇 시야? 벌써 한 시간 됐어. 도착, 도착, 도착, 도착. 아, 두 숨어야 돼. 괴태롭다 괴태롭다 <웃음> 아니 뭐... 저기 왔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저기, 저기서 저기 지키고 있어 어떻게 해? 여기 왔다 왔다해 <웃음> 아니, 난저 질문한 게 너무 신경 써서 못 하겠어 지금 청각김치? 총각 귀신을 좋아하냐고요? 절대 안 좋아하죠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니야? 저번이랑 똑같은 거잖아 더운 거랑 그 뭐지? 차가운 거랑 총각 귀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총각 귀신 뭐야? 총각 귀신 좋아한다면 총각 김치 주는 거 아니야? 총각 귀신 뭐, 무슨 귀신이야? 그... 거야? 총각 그러니까 결혼 안한 그런 남자가 그 아, 처녀 귀신처럼 이제 귀신 되는 거야? 어 그냥 귀신 젊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방금 아이템 뭐나온는지 알아? 뭐? 어디서? 청심환 청심환? 어. <웃음> 야자나좀 주라. 제일 좋아 안 좋아? 뭐 어떻게 할까? 안 좋다고. 그냥 그냥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할까? 어안 좋아. 조, 안 아니 좋아. 좋다고 좋아. 가자. 좋다고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안 좋다고 가자. 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알았어 안 좋다고 가자. 어. 어안좋안 <놀놀놀다를> 안 좋아 안 좋아. 음. <놀놀놀놀나로> 뭐 나온 거 아니야 뒤에 진짜 <놀놀람> 귀신 우리가 함께 같이 게임하는 거 아니야? 어쩌라고? 어쩌라고? 풍각 귀신이야? 아니요 뭐라고? 총각 귀신 좋아하세요래 그아 질문? 총각 귀신? 네 총각 귀신? 천녀 귀신보다 나.. 아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무거 사실 이거 복불복이야 좋아요 좋아해 총각 귀신 좋아하냐고? 왜 물어보지? 총각 귀신 좋아 총각 귀신 총각 귀신? 뭐가 나오나? 방안으 들어간다 오마이 갓 오오오와 그거 누르면 아어형 도망가 아 쪘어 불 켜진 거지 방금 응 아아 몰라 응. 너무 멍멍 할래 어휴 좀모는사람이요 어, 뭐걸 쟤는 때야네요 이게 약간 그... 그걸 모르겠다 형도 응. <웃음> <웃음> 무섭게 하는나 문까지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아, 되니까 <웃음> 울잖아, 울잖아 나가볼까? 뭐, 뭐가 없네? 내가 볼때 숨어야 되는 게저 포인트 밖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시프트로 달려서 저기로 숨어야 돼 여기? 어 오. 확대해서 봐뭘 먹고 있다 눈이 마을칠 거야 분명히 어디로 달려갈까? 그 숨어야 되는 곳 오케이 침대 어봐 본다? 와 우정 미쳤어. 야, 딱딱딱딱딱. 초당 1.6초에. 네. 예. 어? 뭐 네, 먹을 건가요? 감사합니다. 총각 김치는 좋아하는데. 아, 아까 총각 총각 김신 좋아하냐고 물어가 응. 감사합니다. 네, 피시방 좋다. 네, 괜찮았다, 괜찮았다. 그까 그 그림 중에 하나가, 그렇지 하나 있었 하나 있었지. 근데 아, 그 초록색이 그거였어. 이거, 맞아. 있지. 아 이거 다이 샤넬. 근데 그게 초록색이어야 돼. 초록색 아 글자였잖아. 초록색은 그거라는 얘기야. 아 그래. 아, 뭐, 뭔지 알겠지. 야, 어 어? 불어 어. 이거 잘했나봐 우리. 잘해서 준거 아닐까? 노란색이 어? 노란색. 이거다. 노란색 뻔데기 뭐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대답 잘했네. 어. 아닌가? 맞는 거 같아. 이거 별로 관련 없고. 아 뭐. 그때 야 그때도 그때도 막. 뭐. 그때는 불마왕 라면 드는데 뜨겁게 하라고. 근데 지금 여기 공간이 추워 가지고. 야 근데 그래서 이거 뭐야? 뭐야? 갈수 있네 이제. 우와! 우와. 뭐야? 생. 소자연적인. 라디오. 라디오 인사는 거, 마이 갓. 뭐, 뭐, 루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니야 to... 아, 루시. 루 루시. 아, 루루 아, 아, 뭐, 뭐 일어나나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막. 그냥 기다리면 들어가는데. 어, 됐다. 뭐야! 오! 야, 바닥이 완전 무너졌네? 우와! 총각김치! 너무 좋아! 무슨 뜻이야? 총각김치. <웃음> 우와, 나도 총각김치 생각하고 있긴 해. 총각귀신 아 너무 좋아요. 아그 아 뜻이었구나.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다시 게임 어. 시작. 먹 어. 뭐, 먹으면서 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호야? 하지 마. 나는 와 총각김치 어. 없었으면 너무 큰 실망했다. 어. 어. 사람이 긍정적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웃음> 뭐 귀신이든 뭐든 다 좋아야 해 돼. 어. 그래. 어. 없으면 이거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좀 먹고 할까? 어 어떻게 우리 공약 안 보고 잘했냐? 배고프긴 하다 그치. 일단 어. 저장해놓고 우리 할수 있어 야 이거 진짜 금방 깨겠는데? 우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한 시간 넘었어 한 시간.. 한 시간밖에 안 넘었잖아 원래 몇 시간이지? 두 시간 한 시간? 다섯 시간?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항아리 게임보다 한 200배는 괜찮은 것 같아 난 항아리 게임난다는 아니여가지고 항아리 게임은 진짜 너가 50분을 항아리 게임을 올라가잖아 한번씩수하면 내려와 어. 그 50분이 사라져 아니 뭐 아무것도 없어, 여러한좀빈다 만약에 밖에나가면 한번 조장하자 혹시 몰라서 아 그래? 어 죽으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음, 같아 응 인정 인정 이제 나가야 되는데 쟤는 위험한 거 알면은 좀 나랑 같이 다녀주지 그치 그거 뭐안 되겠네 어, 오. 어 있네 <웃음> 금이 있네 고이가 없네 <웃음> 마법? 갑자기 마법 영화야? <웃음> 아 목다우네 <웃음> 이제 목을 찾아야 돼 아까 금을 찾았으니까 오권순영이 게임 취미로 갔다 더니 약간 어... 좀 빛이 보이는데? 거꾸로 응. 어, 샘 알았다 이보정데난이귀신어저 <웃음> 뭐야, 큰 놈. 에프레스라이트. 스이트라이트이제 플래시 라이트프수 있어 플래시 라이트프수 있으니까 불이 꺼지네, 스라이트프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네 우와. 아까 좀 밑에 있었잖아. 어 저기 문 열렸다 여기. 들어봐. 다혔다앱 기억. 빨간색앱네 위에. 뭘까 어자 자. I, I breathe, breathe n concrete. <웃음> 콘크리트. <웃음> 어 콘크리트. 아난그 사람을. 여기 콘크리트에 가둬놨다 이런 뜻인가? 몰라. 다시 F 눌러봐봐. Your 아, o oh. i i h e a r s o u n d s f r o m the d a r k h y a r o a o i c y o k a a y o 어, Okay. a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o k 영 o k o k o y o o y o o o t o o k o k o o o k s o 옥골프스, 울소리아 아이, 버머니처럼 막. 0 1가안 e t s 인 o Let's 들어 l 들어 와,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두 분이요? 두근 두근두근. 두근요? 이 음. 뭔데? 네. 아 포근하다랑 두근 두근요? 이 그럼 포근하다요. 포근하다가 맞지 않을까? 그럼 그래, 포근하다로 갈게요. 어 뭐야? 포근대 두근? 포근 포근 두근 두근? 포근대 두근이 뭐, 무슨 뜻이야 두근랑. 그러니까 오케이.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뭐 어. 그런 데가 나올 것 같은데? 포근. 포근? 응 음, 난. 포근, 포근 어때? 좋아, 나다 좋아. 포근으로 가자. 포근으로 갈게요. 포근. 고기 일고. 야, 민규야, 포근대 두근. 포근이 뭐야? 이미 포근 골랐어. 나도 포근이 좋다. 그렇지. 두근두근하는 것보다는 네. 흥분이 좋잖아. 포근. <웃음> 두근은 뭐였어요? 고기 두근 아니야?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아, 지금이방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나는... 없어. 나 난... 아! 야, 아니, 내가 더 놀랐어 하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웃음> 아니, 귀신 나타났어 봤어어 어디 있는데 귀신 아 나는 진짜 열심히 차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엿어져와막 <웃음> 이랬어 <웃음> 아뭔 소리 하는 건손 없었어 아, 없 아니 사람 있었어 와 근데 이런 반응은 우리 있어야 돼어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와 <웃음> 죽었어요 우리 끝났나? 가, 아니 가정식. 죽은 거야? 근데 이 막상 보니까 안 무섭잖아 이게 원래 한번 경험을 나 원래 공포 게임이나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배그같가총 게임 있잖아 그런 거할때 차라리 먼저 죽어보거든 그랬네. 아우 추워 야한 타고 다시 입어 아우 들어가 봐 들어가지 마응 어. 들어가? 들어, 들어가야 들어될거 같아 일단 이게 이벤트 진행이라 아. 그렇지? 들어가야 되지? 오케이 들어간다. 포근이랑 두근이랑 두근. <웃음> <웃음> 형 두근 약간 소고기 두근 이런 거일 것 같지 않아? 포근은 감자 포근포근한. 몰라. 근데 런 건가? 난좀 아, 두근두근거리는 어. 삶을 좀좋아하긴 하는데. 그래. 한데. 저희 두근 두근이랑 두근두근. 답. 내가 중앙에 있다가 와 답답해가지고 옆으로 나왔어 지금. 와 이게 <웃음> 오죽했으면 형 내가 이거 잡겠어. 그래, <웃음> <웃음> 너무 답답해. <웃음> 와. 두근대 폭은 그, 아두근대 폭은 그러니까 두근 내가, 내가 왔을 때 두근은 깜짝 놀래키는 거고 폭은이 약간 우리 포만감을 챙겨주는 거야 어때 맞는 거 같아 폭은 그래. 그래 믿고 가야 돼 하나 일리 있지 않아 어 맞아 그치 맞아, 일리 맞는 있지 거 같아. 어 가져와 <웃음> 뭐야 뭔데 두근은 뭐였어 그러면 두근은, 두근은 뭐였어요? 형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 우리 이렇게 꼽잖아,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고트도 보였어, 왔잖아 아, 형, 차라리 나오세요, 형 이거 <웃음> 아! 누구야? 왜? 누구지? 뒤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잘했어? <웃음> 아! <웃음> 이분도 쫄았어 여기 두근두근 아까 두근 뽑아서 오셨대 두근두근하게 이렇게 뒤에 두고 게임하는 어 식사 셨어요 F 누를까요? 아좀 힌트 없나? F 눌렀어 자꾸 <웃음> 원래 원래 그이 속설 때문에서 뭐지? 빨간 줄면 죽나?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여 <웃음> 어 빨간 줄 유지... 저는 변비 변비 대를 좋아합니다 막 <웃음> 네, 파란... 파란색 할까? 파란색 가자 아형 빨간 거빨간으로 가자 빨강 가자 우리 산타 자 우리 산타니까 빨강 거 빨강 빨간... 김치 주는 거 아니야? 라면 준다고 해서 빨간 거 가겠습니다 하... 빨간 휴지 빨간 퓨지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차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 파란색? 파란 휴지가좀더 차악 같지 않냐? 나 근데 이쯤에서 빨간색 끌리긴 해 끌린다고? 어 뭔가 좋은 거일 것 같아 좋은 거일 것 같아 뭐 중국에서 빨간색 좋은 색이잖아 그로킹 하는데 근데 이게, 이게 이 상황에서 빨간색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웃음> 그래 그럼 파란색 할까? 파란 휴지 파란이지 뭐? 뭐예요? 어 바꿀 기회? 아 우리가 너무 노잼이어서 아 파란이지 파란이지 파란이지 파란이지 파란이지 예예 네, 진짜로 아 이거 지금 파란이지가 이거 빨간이지가 무서운 거야 지금 파란이지 파란이지 파란, 파란 파란 파란이지 정말로 정말로 네 아니 뭐난 무서운 게 아닌 거 같은데 무서운 게 무서운 아닌 거같와 무서운 거 나와 뭐 먹는 거 같은데 뭐 좋은 거 같은데 잠시요 잠깐. 잠시 빨간 유지 하고 싶어? 빨간 유지 한번 가보자. 빨간 유지 가보고 어, 싶어?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웃음> 빨간 유지요. 빨간 뭐그 빨간 유지 할게요. 빨간 유지요? 그래, 네. 아, 그럼 지금부터 올 사람이 힌트 3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힌트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단 2층을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2층 Let's 아무래도 빨간 유지가 유명하니까 빨간 유지로 갈까? 그래. 네. 그래 파란 유지 는좀 재미없다. 그래. 빨간, 빨간 유지. 유지. 지금 주세요. 어? 지금 에? 한 번이요? 된 거야? 벽지를 뜯어 미션을 확인한다고? 아, 벽지가 있었냐? 벽지가 있었어? 예, 네, 좀그 상호점이 되는 데를 찾아보면 돼. 왼쪽 모서리, 밑에 아래. 아, 피 피짜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밑에. 어, 그렇지,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뽀! 어, 자. 손가락? 손가락, 눈, 그리고 이빨 이빨? 다섯, 이 다섯 개 니... 열쇠가 된다는 거지. 아, 그래요. 딱 꽂아 놔야 돼. 그런가 봐. 다음 질문 뭐예요? 빨리 질문 주세요. 이제 뭐라도 먹자. 빨간 휴지, 빨간. 빨간 휴지 내 파란 휴지. 그래도 뭔가 음식이라면 빨간 게 낫지 않을까? 음식이 아니라면. 빨간 휴지? 나는 빨간. 빨간. 근데 파란 빨간 휴지는. 잘안 쓰일 것 같아. 나 아무래도 휴지 있는 물티슈가 낫지 않나? <웃음> 그래서 파랑이야. 야, 발로 찰수 없냐? 발로 차냐? 발로 차! 아유! 그만 따라와! 저희 빨강 유지할게요. 빨강 유지. 사람 속에 열쇠를 찾아 잠긴 문을 열고 나가야 함. 열쇠 위치는 랜덤 계속 바뀜. 야, 그러면은 계속 죽고 계속 한나만 보자. 어! 어머! 오 마이 갓 됐다. 자 이제 루시피가 가자. 아까처럼 어, 우리 이거 컨트롤 알지, 명호야?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듯이 냠냠 할지, 그렇지, 할지, 할지, 그렇지, 그렇지. 산을 아, 찍어도 산을 어제 지금 우리를 뭐, 아예 못 봤어. 빨리 아이템, 택, 택, 펜션 있어. 열었어? 나가. 예. 듣다 듣문 듣다 듣다 듣다 듣다. 됐다. 야 불척 가봐. 어. 빨리 가 빨리. 뛰어가 뛰어가 시프트. 가면 돼 이제? 일단 일단 가봐봐. 가다가 또 죽어도 잠깐만. 아 지금 전화할 수 없어. 어? 야 뒤로 뒤로 뒤뒤뒤 뒤. 아! 잠을 쫓겨 이게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게 맞아? 밀려서 국도로 나오면 지근 야, 빨리 문 열어. 아이고, 열어 아, 밀어. 잠겨 잠겨 밀는 거야? 어, 아, 가가 가. 안돼 안돼. 잠겨 있대 잠겨 있대. 됐어. 우리 지금 라이터밖에 없지 응 야야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화장실 화장 깜짝이야 우와 빠르다 2층 가자 2층 가자 미쳤다 진짜 이런 느낌구나 어 이런 느낌이구나 피 많이 났다 죽을 것 같은데 달리기 해요 달리기 하고 있어 좀. 이렇게 숨는 거구나. 처음 나온 거야. 어, 나 지금 완전 집중 완전 집중 안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 왜센소리 났다. 야, 아니 근데 왜 사람을 패? 이게 <목소리> 의왜사람 <목소리> 아니 사람이 아니라 왜 학생을 패? 이게 의이 어이가 없네. 그게 나이스 킹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보게. 아, 숙련도가 네, 중요한 어, 거야. <웃음> 이건 내가 보기는 그냥 이걸 힌트 줘도 될까? 제가 문제야. 제가. 이게 어. 저 약간 저기 확인하는데왜 이리로 가냐또 아. 다시 들어올 것 같아. 밑에 있었나 봐. 다오오얘 걔다. 때리네. 다 어, 오. 오, 얘, 아, 오. 오, 갑자기 어떻게 도망갔어? 어, 응? 뭐야? 저야 뭐야? 뭐야? 때리고? 자기가 도망가? <웃음> 아까 아, 좋아, 좋아. 아까 저렇게 우리 잡더니왜 도망가 한 대만 때리고 싶었나봐 될수 있지 그렇지 <웃음> 죽이고 싶진 않았던 거야 쟤도 약간 양심이 있었던 거지 목소리가 그 없어 어이 끝났다 어 여기서 잡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웃음> 아까 거기 그 위치 아니야 여기서 내가 보니 어 내가 여기서 아. 잡히고 여기서 끝나거든 내가 게임이 끝이야 이게? 근데 저 병원으로 잡혀와서 이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거든 아~ 여기 원래 더 있는데 아, 또 한참 많아 오 마이 갓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안돼안돼안돼안돼 이건 뭐야 또 이렇게 들가 들러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네. 저게 얘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겠다 그 있어요. 난 죽었어 그러면 다시 애들 보고 와야겠다 넌뭐 너너 약간 감자야? 아 라이터 얼마나 남은 줄 알았어 타이밍 라이터가 더 있어? 어있어 이벤트스 나온다. 거의 다 왔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얼굴 얼굴 조벅이다. 어디로? 아! 예에이! 예에이! 야, 명호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명야왜 아 나는 안하는줄 안 와주... <웃음> 나도 그저했어아조슈 <웃음> <얘기야. 웃음> 게임 못해서 <웃음> 어떡해? 혼자 고 올래? 아나 <웃음> 게임 안 좋아해. <웃음> 여기 돌아간 거잖아. 저기 올라갔잖아. 우리가 왼쪽으로 가잖아, 그렇지? 어. 아. 저기서 다 같이 다시 나오잖아, 그렇지? 오 형, 뭐 이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된다보다 형. 아 여기다. 나이스. 오. 맞아, 맞아, 맞아. 타, 타, 타. 맞아. 점프. 야. 아.. <웃음> <웃음> 이 뭐야.. 또? 야. 예.. 아그나 여기 야. 여기로 오네, 여기서. 우와. 야, <웃음> 오 여기서 와.. 오른쪽! 오? 아너거 좋네.. 길좀자왜애들끼 싸우는데? <웃음> 잠깐만.. 세이브 좀.. 세이브.. 세이브, 어, 세이브 점, 점, 좀 했잖아.. 점프까지 세이브 된 어, 거지? 어. 어. 이제 다시 해야 되 그런 아니지어디 어디 어 여기네. 오, 탔, 탔, 탔, 다 몰라, 탔어, 다 몰라, 탔어. 모르, 탔어. 오, 안 죽었어. <웃음> 어, 끝났다, 이제. 끝났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 됐고습니다 뭐. 어. <웃음> 끝났어? <웃음> 어. 여기 어때? 게임 어떤데? 아 좋겠다. 아 너무 어려워. 여긴 라면 먹었네. 맞아. 좋겠다. 우리 라면 못 먹었는데. 끝났어요? 아 좋겠다. <웃음> 그래서 힌트를 다나할까 힌트. 형 게임 뭐했어? 힌트 <웃음> 주세요. 게임하면서 뭐 마셔? 소리가 맛있어. 나지 않는 문을 열고 가래. <웃음> 이거 총각김치 도 너무 맛있어. <웃음> 여러분 아, 잠깐만 형들 라면 먹었어?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여기 닫고 두 쪽이잖아. 아..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문으로 다시 열고 가는 거야. 두단녀야지두다녀와깬팀 <웃음> 아, 좋겠다. 아 이거.. 내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일아안 들어가는 거야. 다섯 번째 암! 오우! <웃음> 얼마나, 어디 얼마나 남은 거 같아? 우리도 왔어 우리도 몰랐어 형 이거 했어? 똑같은 거? 우리 있어? 다른 거 나는 좀비 나오고 그 좀비 토, 아, 차라리 낫다 좀비 통화했어 근데? 아 어, 우리 끝났어 파이팅! 파이팅! 예. 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열쇠 자물 저거 야 게임이 제일 쉬워 보이는데? <웃음> 야 내가 아니야. 어. 어. 게임 해 게임 해 아이디? 이거 화이트데이 래 어, 아, 화이트데이 뭔지 알아? 아예 예, 잠깐만 화이트이 우리 그 뭐지? 신관 들어가면 끝이아 우리도 이런 게임는데아 진짜 다다형 이거 했었어? 아아 응. 아, 이거 오래된 게임이야? 아이기1층올라오 아, 1층이야? 아1층이 근데 형, 지금 아이템 이런 거창도 이거 했었어? 10세트, 10세트 개사왔나영아무도안 하지 귀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계속 나와요 그래? 원래 어? 여기 거북 볼때 귀신 한번 나와 아로로나 이제 갈았어요뭐야 되지? 강당 통로로 가야 될거 같은데. 어디 끝나는 곳야 우리 신관으로 가면 끝나. 다음 방. 다음 방 가. 아. 야, 여기서 너무 헤맸다. 자, 여기 음, 아무, 아무 두고 불 켜고 또 가져와 또 가져와. 이제 어디 켜야 되지? 우와! 어, 아, 가더켜볼다아이 아저씨구나 이 사람아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야? 근데 다다 다 했잖아 이제 놓고 레이터 없어졌다 아씨아고생했습니다아수고하습니다 나가면 이, 이제 돼? 나가면 될것 같은데 나왔다 내려가, 자, 내려가 아, 엔딩인 것 같은데 엔딩이면 슬슬 제일 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퇴근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응? 어? 엔딩 아. 끝났다 아, 고생했어 아, 아, 아, 아. 아. 오늘 우리가 제일 늦게 퇴근 아니야? 짐 빠져 아야 아, 너네 화이트데이야? 지쳐. 어. 응. 너무 어렵겠다. <웃음> 왜다 알아?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유명해.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네, 너 초능력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파이 g h t i 간다. 투 o m o r r o w is white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지? 그 아까 그냥... 그거 바르잖아. 그거 아, 그거 그거 그, 그 나무패아 나무페. 어... 와, 끝까지 채운 거예요, 저희. 지금 세 시간 됐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우, 정말 나 처음에 8월에 크리스마스 할때 1등으로 끝났는데. 아. 형 같때 같이 하잖아 버리버리. 맞아, 바디? 맞아.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둘이 같이 1등을 그 했잖아요. 나 그때 골지. <웃음> 형 그때 골치였어. 또 골치네. 이번 또골지야 골치 골지 골치 그냥 골지 나는 골지 땜에서 골지 <웃음> 갈게요, 안녕! 근데 애들 다 이미 다 끝나 있고. <웃음> <웃음> 너무 좋아.